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뒷좌석 동승자에게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기 위해 2열 에어벤트를 시공한 케이스입니다 앞좌석 송풍구에 의존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프론트부터 리어까지 바람을 보내줄 에어 덕트들의 모습이고요 앞좌석 다리방향으로 나오는 바람을 뒷좌석까지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향 설정시 다리방향 혹은 다리와 몸통 방향으로 설정해야 뒷좌석으로 바람이 가게 되죠 기어봉을 비롯해 스위치 어셈블리와 센터콘솔 어셈블리를 모두 탈거합니다 에어덕트를 장착합니다 정해진 자리에 고정 볼트와 너트를 체결해 튼튼하게 잡아주고요 송풍구 쪽에 장착되는 덕트까지 달아주면 모든 하드웨어 작업은 끝납니다 팔거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작동상태를 확인해볼까요? 풍량은 최대, 풍량은 다리방향으로만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원활하게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뒷좌석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앞좌석과 함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몸통과 다리 방향으로 풍향을 설정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몸통과 동시에 풍향을 설정할 경우 뒷좌석 바람세기는 약해지게 되니 작업문을 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